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가족과 함께 홈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습니다 2020년에 소중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간직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해입니다 저희 구독자가 되신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축복이 내리길 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맘만보시다 그러 보아맘만 봐요. 맘만 맛있지소 맛있다. 음, 응, 떡바도 맛있어 보여. 진짜 맛있겠다. 소금 넣지만... 소금맛있는데 많이 먹어봐, 많이 맛있다. 왓다이 홈 크리스마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해피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